당군을 선택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당군을 선택하는 건 무슨 이유냐면 당군을 선택하는 것 자체는 일단 살아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도을 선택한다면 당군이 만든 질서가 지킬 가치가 없다는 선택이야 왜냐면 사실 옥수가 그렇게 가긴 했지만 나는 옥수가 죽는 걸 바라지 않았어 옥수가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았고 옥수도 본인이나 본인 종족이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단군은 뭐했다? 손 놓고 지켜만 봤잖아. 도원도 한 번만 더 보고 봅시다 나는 둘다 마음에 안 들어. 둘다 마음에 안 들어요. 도훈이 악의 어쩌고 저쩌고라고 해서 도훈을 선택하지 않는 건 아니고 난 둘이 한 몸일 줄 알았어. 솔직히. 둘이 하나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네.. 선택을 해야하네 어떻게 해야할까.. 왼쪽은 도혼.. 오른쪽은 단군.. 도혼을 선택하면 모든게 다 없어질까봐 제가 단군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런 이유예요 단군의 질서가 맘에 들진 않아 근데 뭐 도혼이.. 모든걸 다 없애버릴까봐 그래서 맞아 환웅 어머니가 와가지고 둘이 등짝 때려가면서 화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 일단 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치만 이거 선택을 안할순 없잖아 그죠? 아 근데 선택을 하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고민돼 하, 과연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그치만, 옳다고 생각하고 고르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은 게 어떤 걸까?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어떤 선택지일까? 일단, 선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내 복주머니. 엄마, 얼른 와 아이고 자네 어서 오시게 무사히 와서 정말 다행이네 잘 다녀왔는가 아니 아까 저기서 막 오르릉 쾅쾅한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일 있었는가 어, 아니 별.. 딱히 별로 없었어 어 딱히 아, 별로 어, 없었어 어. 아 다행이네, 그래도아근뭐 어, 나한테는 별일 아니지만 너희한테 큰일이겠지만 나한테는 별일 없었어 그 당구님은 음... 잘 구했는가? 아... 어디 계신다 당구님은? 일단 우리 나가도록 하자. 어. 일단 가자. 그럽세그럽세 당구님은 같이 안 가는 게가 어. 이거 당구는 살아 나온 거 맞아? 나도 나도 확신을 못하겠어. 다시 여기로 가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 가자, 가자. 아이고 오, 다행이다. 오 예, 다녀왔어. 네, 다행이야. 음. 아유고 무사히 아, 돌아와서 반나나. 와. 왔습니다. 다행이구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헐, 칼들은 다행이야. 아예예. 예. 아이고. 그 다들 수고하였고 그렇다면 그내 학생들은 모두 1 2지신으로 아. 임명을 해야 할것 같으니 그 공간을 이동하세요. 아. 고수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죠? 어, 그렇죠? 지금 어 물비린내가 나는데. 뭐, 물비린내. 혹시 3도천에 들어갔다 온 학생이 있는 거요? 어.. 예.. 제가 아까 잠깐.. 떨어뜨린 아. 게 있어서 주웠는데 아이고.. 아. 교수님.. 천 개는 저승의 것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현양의 학생은 천 개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에? 네? 응, 자네 그 삼도천에 다은게 맞단 말인가? 예.. 아.. 네.. 그 조심하라 하였는데.. 자.. 골티야 이고 받아.. 어. 그 삼도천에 닿은 자는 천개로 향하는 시비지신이 될수 없다네 내가 그래서 조심하라 한 것인데 그 고양이가 삼도천에 닿을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세히 말하지 못하였네 그것은 다내 잘못이라네 하지만 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 자네는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을 수 없는 몸이 되었네 그렇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겠소만 바로 돌아가도록 하겠는가? 괜찮은가? 예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자 비용아 이거 잘 썼어 응 근데 색깔이 변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괜찮아 사장님이 그... 해주지 않을까?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물어도 되겠는가? 저는 단군이 흰 방이라 생각하여 단군에게 갔다 왔습니다. 그 거기에 있는 무언가 반짝반짝 빛나는 구를 비용이 여의주에 담아왔어요 그내 네, 여의주는 확인을 하고 자네에게 돌려주겠네 자네의 안전은 보장을 하겠네 알겠네 선생님 그 햇냥이 유생 자네는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아 바로 가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해 정리해야 할 일이 있는가? 아리랑 옥수는 어떻게 되나요? 해옥수 유생은 다행히 숨은 붙어있다네 그리고 마리 유생은 불안 증세가 심해져 현재 보호를 받고 있다네. 그럼 아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현재 주작관 내에 있지만 자네들과 만날 수는 없을걸세. 두 유생의 일에 대해서는 내 자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걸세. 마을이 유생의 안전과 처신에 대해서는 자네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니 믿어주게나. 알겠는가? 근데 그렇다면 제가 시비지가 못되면 한자리가 비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 대신 아리를 어떻게 안 되나요? 저는 단군을 선택했는데 단군도그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학교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걸세만 한자리가 빈 것에 대해서는 노세 유생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보겠네 하지만 확신은 할 수가 없다네 그것은 이해해 주겠는가? 예 그럼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주세요 알겠소 자 그럼 가보겠는가 예 나라들 오게 또 이제 안녕이구만 나는 언니랑 안 헤어지고 싶다 아니 그럼 어디로 가는 걘가? 글쎄.. 모르겠다 나도 응아 나 때문에.. 아니야 그게 왜너 때문이야 가자 미안해. 가자 가자 어쩔 수 없지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응? 아니 내가 잠깐 물에 빠졌어 <웃음> 아니 몸은 괜찮아? 응. 어디 아픈데 없지? 응, 그냥 무리였나 봐자 여기부터는 했냥이 요생과 나만 올라가 보겠네 그 언니한테 자네. 인사하면 안 돼요? 으, 짧게 인사들 하게나 얘들아. 인사를 마치고 위로 올라오게나 위에서 기다리겠네 예, 있어 보시게. 이거라도 먹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너네한테 주고 갈게 어차피 여기에 있는 거는 나한테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그 자네. 어? 응? 이게 뭐야? 이거 내가 그 소장용으로 갖고 있던 건데. <웃음> 이거 단군 옷 아니야? 맞소. <웃음> 아이, 단군 옷을 안한테 해주는데. 작별 선물이네. 나중에 그 입고 사진 한장 찍고 보내주게. 음, <웃음> 음. 아이고, 내가 꼭 입어야 되는가? <웃음> 그렇소. 그 나중에 꼭 편지하시게. 그래 편지가 꼭나을수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 그래 어, 자응 내가 원래 12지 선물로 복주머니 응. 하나 만들어 주려 그랬는데 응. 나 때문에 못 가게 돼서 이거 나 줬던 건데 이거라도 가져가 어 이거 너한텐 중요한 거잖아 이거 줘도 돼너 다시 만들면 되지. 그래도 너가 소중한 거라고 발표도 했던 거잖아 괜찮아 너도 나한테 소중한 친구니까 괜찮아 그래 그럼 나는 홀딱쇼로 보답할게 아 자. 한 마지막까지 그치고 깨고는구만 자 홀딱쇼로 보답할게 얘들아 아유 빨리 옷 입으시게 아이 알았어 알았어 아유, 아유, 아유 그럼 자스러워, 내가 자 이거, 자 이거 입을게 자자자 자, 자. 어때 잘 어울리는가? 아유 아주 그냥 잘 어울리는 거 흠흠흠 <웃음> 흠흠 내가 너가 자네 얘기 안보여 잘했어 어. 아, 이 내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구만 으흠 어. 음. 에이 무슨 소리요 에 <웃음> 내가 그소보다더잘 뭐. 어울리는 것 같구만 응 음. 그래 어울리는 거는 내가 좀더 낫지 아무래도 그. 아니지 아니지 내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네 흠 <웃음> 에이 참 <웃음> 어이 아무튼 뭐 고맙구려 어 고맙구나 어 그리고 자 이것도 너네가 다 나눠 가지도록 해 아니, 왜다 이걸 주고 그러는가? 자네 가는 길에 배고프면 하나씩 먹어야지. 아유, 어차피 뭐, 에? 가서 거기도 밥 있는데, 뭐, 어때야? 어. 아유, 그럼 가다, 배고프면은, 먹을 것좀좀 사주시게. 좀 어, 와, 대박, 돌돌. 역시, 금소 언니.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네. 그냥 뿌려서. 와, 돈을 뿌려도? 필요한가? 돈을 뿌려도 얼마가, 얼마가 줄었는지 모르는, 와, 진짜 부자의 모먼트다. 짱이다, 진짜. 좀더 필요한가? 오더 줘, 더 줘. 얼마나 더 필요한가? 어? 어? 아좀 더? 야 이거 다 가져가 시게 이야 좋다, 좋다. 와. 와 너무 좋다 와 개좋다, 와 개좋다 개좋다 짱이다 아 멋있다 개멋있다 나야 너무 <웃음> 개 돈이니까 개멋있다 아. 야 그럼 이거 어 음. 이거 절반 음. 우리지가 가지도록 해어자 뭐? 이거 절반 너 가져 어 금소가 아, 나도... 되게 많이 줬어 나도 많이 받았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금소가 많이 줬어 나한테 어 그래 뭐 나중에 우리 또 만날 날 있지 않을까? 그러게 놀러 오시오 만났으면 좋겠다 그치 그치 지편지 음. 하고 오시오 그래 그래 내가 거 어, 거시기 전화도 할 테니까 다들 오래오래 어, 오래 살아서 꼭 받으라고 음. 걱정 마시오 걱정 마시오 음. 언니 네. 내가 멋져져서 꼭 언니랑 다시 만나러 갈게 언니 나 잊어버리면 안돼 알았어 알았어. 그래 너는 시비지 신이니까 어, 언제든지 이제 만날 수 있을 거야. 막 신이니까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어, 순간이동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 아 맞다. 나 이거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또 놀러 올게. 이게 뭐요? 응? 이거 나 그때 상품으로 받은 거. 쓰면 아 어. 어, 이거... 학교로 올수 있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럼 그러시오 뭐. 놀러 오시오. 그래 그래. 그래 다들 나 이만 갈게. 몸 건강히 조심해서 가시오 언니 보고 싶을 거야 그래 그래 나도 나 진짜 갈게 조심해서 가야돼 그래 아, 그래 그래 가시게나 가볼게 끝까지 헤드뱅잉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주는 금속 고맙다 응 조심히 네. 가시게나 옥수랑 아리도 나중에 같이 볼수 있으면 좋겠다 네 나중에 소식 전합세 그래 그래 그럼 돈 많은 금소한테 변제하면은 금소가 다른 애들을 모아 주도록 해. 금소가 아, 알겠니, 돈이 많으니까. 알겠니, 알겠니. 네. 알겠네. 알겠네. 응. 갈게. 응, 가자. 재미 가시게. 안녕어 시비지 준비하러 가자. <웃음> 네. 싸왔습니다요. 갈 준비가 되었는가? 예. 일이 따라오겠나. 나 이거 울지 그냥 돈다줄것 같다잉. 어차피 나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쌉 이거 우울지 주세요 자네한텐 필요하지 않으니 이해하겠소 예. 예. 내더 돈을 챙겨서 수월지 우생은 잘 챙겨주겠네 걱정하지 말게나 예자 가기 전에 어? 네 어? 어 이거 밖에 나 어? 그와 마을이 유생이 자네에게 전해달라 하였네 <웃음> 사진을 왼손으로 들면 뒷장에 남긴 짧은 편지를 볼수 있다 하였으니 나중에 읽어보게나 와. 그리고 이거 자네가 그 예쁘다 에, 아니, 하였던 것이 아, 아, 아, 기억이 나서 준비하였네 아, 아, 아, 그잘사용하길 아, 아, 바란다네 아, 아니 달, 달라고 한건 아니었는데 내 끝까지 자네를 지켜주지 못하여 미안하오 그럼 목적지까지 조심히 돌아가길 바라네 자네의 공을 평생 잊지 않겠네 예 수고하였소, 앤냥이 유생 이 족자 뒤로 가면 긴 여정이 될 터이지만 자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걸세 근데 이 족자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건가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소 음, 확실히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였군요 자 이곳을 한번 가면 자네가 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실 일은 없을걸세 이거 써도 못 돌아오나요? 이 공간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크오 아시비주를다 뽑았으니까요? 그렇소 본래의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 그럼 이거는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나에게 반납을 하고 가는 게 좋겠소만 어떻겠는가? 그냥 에이, 알... 소장용으로 갖겠는가 에이 참나 주는 것보단 소장하는 게 낫죠 에이 참네 그렇소 그 실수로라도 그것을 사용하여 주작관으로 오게 된다면 예, 우리를 꼭 보고 갔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쌉 이거 제가 단군을 택하긴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미래의 변화는 우리도 기다려야 하겠네만 단군님의 큰 뜻은 아마도 지도자로서의 복귀는 아니고 질서 유지를 위해 뽑은 열두 신에게 시간과 질서 관리를 받고 세상의 균형이 유지가 된다 하면 당군님은 자리에서 물러날 것 같네만. 은퇴하는군요. 그렇소. 당군님 또한 도우님과의 자매 전쟁을 통해 깨달은 바가 클 것이라 믿고 있소. 그렇다면 이 세계가 복구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소. 하지만 자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네 예, 일단 아리나 옥수를 잘 부탁드립니다요 다른 애들은 뭐잘 살겠죠 알겠소, 자네의 친구들 또한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겠네 들어가 보게나 예 조심히 가게나 예, 즐거웠습니다 나 또한 자네가 자랑스럽다네 만날 날이 있겠지요 만나길 바란다네 그럼 갑니다 진짜 갑니다 그렇소 조심히 가려나 알겠어 진짜 갑니다, 진짜, 알겠어. 갑니다. 진짜, 갑니다. <웃음> 진짜 갑니다 진짜 갑니다 진짜 가요 에이. 가게나 제발 에 제발 이씨이 <웃음> 진짜 갑니다 참나 진짜 갑니다 참나참나 참나. 조심하게나 예 안녕 세상마성 어 안녕 건가구나. 너 누구야 어내 이름은 헥간다비아 올레볼레옥스야 오야 제지제지제지 저지 저지 저. 저 홀딱 쇼 홀딱 셔 재봐. 플러덩 얘들아 이거 봐. 맛있는 것도 먹고 그거 하러 간다 그래 그래 가보자. 간식 먹을까? 어. 까 아이 뭐야.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우리 만약에 시피치. 안 되거나 되거나 해서 떨어져도 계속 이야기하고 연락해야 돼 하나 둘셋 하면 김치 하는 거야 하나 둘셋 김치 하나. 어? 어? 돌아왔구먼 집으로 이곳에 균열이 없는 걸로 보아서 잘된거 같죠? 뭔가 이상하게 조용하네요. 그죠? 뭔가 이상하게 조용하네. 우리 전에 하부망 때도 책을 읽어봤었잖아요? 그렇다면 묘생지정 그 후의 이야기 봉인에서 풀린 당구는 즉시 세상의 균열부터 다잡았다. 아침과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질서를 되찾았다. 단군은 긴 세월 봉인되어 있는 동안 하나에 치중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스티튼 쓴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단군은 최종 12마리의 동물들을 모두 모아 시간과 질서, 혼란, 악을 관리하게 하며 서로를 견제하게 함으로 균형을 유지하게 하였다. 단군을 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지와 소 용에게는 원하는 직책을 받게 하였다. 아니? 그럼 아리랑 오수는? 이에 꿈의 능력이 있는 쥐는 꿈을 꾸기 가장 좋은 시간인 자시를 맡아 여러 어려움에서 세상을 도왔고 질병을 맡아 벌을 담당하였다. 소는 자신의 황금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대를 밝히겠다 하여 축시를 맡았고 저주를 맡아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담당하였다. 친우들과의 우정이 소중한 용은 반가운 이들을 가장 일찍 맞이하는 진시를 맡아 맑은 하늘을 주어 세상을 기쁘게 하였고 재해를 맡아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냈다 언젠가 이 편지를 읽는 기록자에게 우리 고양이 가문은 대대로 신비로운 털을 가진 자가 태어난단다 오직 그 자들만이 문자를 통해 차원을 넘나들며 진실을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명심하거라 기록은 문자 그 자체보다 더 의미가 있단다 왜 진실을 감춰 모두의 눈을 속였는지 너의 눈으로 보고 기록하거라 그리고 그 가치를 잊지 말거라 우리의 발자취는 언어로나마 책장을 가득 메울 것이다 책을 통한 차원 이동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다. 장애물들이 너를 가로막을 것이고 수많은 이별들을 경험하겠지. 이 모든 걸 견뎌내어 사그라든 이들, 이름들을 찾아내거라. 이 편지로 나의 기록은 끝을 맺지만 네가 펼쳐낼 새로운 세상을 고대하마. 할머니? 두둥탁! 우지가 꿈을 꿨잖아요. 할머니가 주작관을 내려다본다고. 할머니... 하... 이제... 필요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 그것들을 여기저기다 보관을 하도록 합시다. 아 이거 너무 크네? <웃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아까 도혼이 준 편지거든요? 나는 이 세계의 모순이요 죽음이며 어둠이요 나는 나의 숙명에 따라 평생을 사랑하는 이를 이은 자가 나를 원망하는 통곡소리를 들어야 했고. 하 근데 이거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죠? 밭을 바라보며 시린 겨울의 삶을 체념하는 자들을 보아야 했어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수없었어 인간을 아낀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괴로운 형벌이었어 그러하여 나는 어여쁜 인간을 위해 결단했네.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해 죽은 자를 살려내었고. 동사를 망친 이들을 위해 곡물이 시든 자리에 다시 싸게 트게 하였소. 영겁과 같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소. 나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실련의 상처는 자연스레 아물고 어떤 이들은 제 곳간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열어주었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인간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그대는 내가 진정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미 그 답을 내렸다네. 저번에는 가지고 온게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가지고 온게 많네요. 그죠이 많은 서재는 그러면 나 말고도 나 같은 털을 가지고 태어난 수많은 거시기들의 기록 아니었을까? 그죠 이것도 이제 끝이 났네요. 그죠 다른 이들은 잘 살고 있겠지? 마지막으로 그거나 한번더 보자! 저번에 여기 끝이 하부망이랑 무생지전 있었단 말이야. 또 여기에 다른 책들이 꽂히게 되겠죠? 휴, 이것으로 또 하나의 책이 마무리가 됐네요. 그쵸? 도훈은 그래도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워지거나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도 좀 다행이랄까? 그쵸? 도훈이라는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그래서 잊혀진 사람일까? 뭔가 지워진 사람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존재가 필요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결말은 아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또 되네요 도혼이 인간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었을 때도 본인의 선택이었듯이 본인이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지상에서 떠나는 것으로 그것을 갚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쵸? 도혼의 결정을 그리고 또 다른 시비지들을 믿어 주도록 합시다 하아아유 <웃음>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웃음>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구했다는 어쩌고저쩌고를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잠들겠습니다